니다강의는 어, 입원을 한 일주일 정도 덜되게 하고 퇴원한다음에 지금 컨디션 이좀 괜찮아져서 오늘 차박을 가려고 나왔어요. 아기가 어, 수혈도 하고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퇴원하고 집에서 한2주 한 됐나 한2주 정도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. 제가 요새 스텔스 차박에 꽂혀가지고 몇 가지 물품을 긴... 했거든요. <웃음> 그럼 우선 출발을 하겠습니다. 강의는 지금 에어컨 바람을 쐬고 계세요. <웃음> 그럼 출발할게요. <웃음> Looking for in life, call us crazy, but things are finally right. With you and I, the future is bright. i n in i f e c m a z y u r a l i g h and u s 아니 잠깐만 물 아직 안 줬어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끝났어? 이제 정리하자 你んな 게 보세요. 가마. 이게 보세요. 아, 안 되네. 안 되네. 아, 안 되네. 좀 올라가 보실래요? 졸려. 그까? 이거를 갖고 타야 되나? 밖에 제가 이쪽 커튼은 아직 마음에 드는 걸못 찾아. 못 찾아 가지고 아직 못 샀어요. 근데 그 원래 쓰던 극세사 흰색 담요 왜 흰색을 가지고 왔느냐. 이따 보여 드릴게요. 쫓아 <웃음> 보이시나요? 계속 들어오네. 오늘이 목요일인데 차가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만족시라 아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쳐다보고 있는가? 강지 왜 쳐다보고 있는가? Ha, ha, ha. 만에 강아 <쏘> 귀여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제 집에 어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강이야, 강아, 안녕, <웃음> 강이, 안녕. <웃음> <웃음>